소아 안녕하세요. A.S.M.R. 씻고 커피를 다 내려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약간 잠기운이 있어가지고 말을 똑바로 못하네요. 추석 연휴 때 되게 할게 많더라고요.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웃음> 지원서 마감하는 곳들이 있어서 미리미리 꺼내야 될것 같아요. 추석 끝나고도 유튜브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기회들을 많이 얻어서 같이 콜라보 하는 것도 있고 촬영 나가는 것도 생겨서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추석 끝나고는 유튜버로서도 생긴 소중한 기회들을 수행하러 <웃음> 열심히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추석 연휴 때 취업 <웃음> 취업 준비생으로 과연 20대 후반 여자 백수는 어떤 얘기를 들을까? 나 결혼 언제 하니? 취업 언제 하니? 이런 얘기를 하실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친 i'm, really I'm a s l e e p t h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서울과 멀지 않은 곳에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녹색 메롱과 보라색 송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동생 없는 차는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잠만 자게 되네요. 외할아버지는 절에 모셔서 올 때마다 볼거리가 많아요. 코로나로 절은 못하고, 간단히 절 주변을 돌고 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오늘 드디어 뻗었어요. 늦잠을 잤어요. <웃음> 지금 시간은 9시 15분이고 어제 그렇게 성묘 두 곳을 갔다가 저녁에 이마트 가서 장을 보고 집 와서 씻고 자니까 12시가 넘더라고요. 확실히 차를 많이 타니까 좀 피곤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늦잠을 잤어요. 그리고 오늘 일정은 오전에 어제 봤던 친할머니네 댁 가서 잠깐 선물 드리고 또 외할머니네 댁 가서 점심 먹고 선물 드리고 할 거예요. 외할머니 댁이랑 친할머니 댁이랑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차에서 오늘 4 시간 이상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자소서 못 썼잖아요. 아 한번 노트북 가져가서 차에서 틈틈이 써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5번가 기다려 우리 양이. 어, 싫어. 싫어. 그 다음에 카페라떼 따뜻한 거에 그래서 시나몬 가르를좀 뿌려야겠다 <웃음> 긴 <임긴> 여정을 시작한다 <웃음> 그래도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타니까 정말 즐겁네요 오랜만에 이사제 커피를 마실 생각에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요 <웃음> <웃음> 아, 비주얼 봐 음 저는 t w 헤이즐넛 시럽 추가하고 여기다 r r y 가 o 뿌렸어요 계피 가루죠 그냥 계피 가루 너무 좋아하고 한때는 또 계피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커피 o 고 힘내서 또 열심히 가볼게요 n t w o 간장 매이 동생은 우리 국악기인 피리를 전공하고 있어요 명절때마다 이렇게 소소한 공연을 하고 있답니다 아, 여기 완전 장어 맛집이에요 그리고 서민가부에 나와가지고 저렴하고 맛있는 장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와보세요 장어가 조금 느끼해서 많이 못 먹는 편인데 여기 거는 고기처럼 맛있어서 많이 먹게 돼요 응. 외삼촌한테 제 채널을 알려드렸어요 배웠어? 아냐 그냥 하면서 혼자 편집 기술 익히다 보니까 아니요? 그래요 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렇게 한 동영상 5개 기 없고 나서 그 이후에부터 올렸어요. <목소리> <목소리> 오, 나 <당직다>. 그래도 이거 보면 은마 증손녀 봐야지. 증손녀. 맞나? 증손녀? <목소리> 이거 했 그러니까 증손녀. 저런 같은같들이 많이 컸다. <머레> 안녕히 <안뇽에> 계세요 <머레> 안녕 <안뇽. 머레> 할머니 댓글 다 갔다 오고 이제 지금 저녁부터는 우리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 그리고 저도 할거 하면서 나머지 추석 연휴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차를 오래 타다 보니까 몸이 너무 뻐근하고 막배 더부룩하고 그래요. 요가로 몸좀 풀어주려고요. 제가 차에서 자소서 쓴다고 노트북 가져갔는데 절대 못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 타는 것만으로도 몸이 맞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가가 맞아. 너무 절실해요. 몸이 너무 버근해. 스트레칭, 몸 풀어주는 거 이거 위주로 하려고요. 응. 저의 추석 연휴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한편으론 모든 세대가 요즘에 힘든 상황을 공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보다 따뜻한 응원을 해주셨고 서두르기보단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래주셔서 정말 한가위 같은 한가위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의 추석 연휴에도 행복이 가득했길 바라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 à